g 이 y bể b ú 배트맨 두 마리~ 재밌어~ 아. 네. <웃음> 우리가 온 곳~ 파라다이스 호텔앤 리조트입니다~ 멋있대, 여기 어디지~ 우와~ 이 호텔의 상징~ 말이다~ 소름기니까다 <웃음> 소개해주고 있어! 밖에 물 있대 우와! 스포츠카가 엄청 많아요 여기 너무 럭셔리 한곳 아니야? 스포츠카가 레벨이 달라 어, 더워 사진 찍어야지 잘 찍는다고 저차우기차 같다 우리 애물찍님 배트맨 티셔츠를 입은 이유가 있지 남편의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이런 핫한 플레이스에 올때 패션으로 승부가 어차피 불가할 거 이렇게 짠 맞춰 입기라도 했어요 라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라 듯이 자, 떠나서 이거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놓고 이렇게 세명이서 입은 거는 처음이라서 했치야 류치야! 그치? 음, 새 배트맨 가사 어? 오빠서 한 3번 정도 맞아. 해외 느낌? 뭐라고 할까? 어디 기차역을 딱 이렇게 표현한 느낌이야? 아주 좋아. 우와, 제일 멋있다. 카드도 되네, 진짜로. 뭐 그렇게 좋은가? 언젠가 뭐 사주겠지? 언젠가 사주겠지? 진짜. 집에 펀니 있잖아, 펀니. 고민형 펀니. 진짜 이쁜거 많다. 이거 만져봐, 오, 지지, 엄청 부드러워. 부드러워. <웃음> 하나만 들어야지, 하나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그렇죠? 안녕. 빵 색깔이다. 바로, 바로 음. 이거. 뭐가 더 좋아? 이거 싫어? 예, 하나는 고추. 아, 여기 푸드코트 너무 잘돼 있어. 아, 물줄까 <웃음> 저희의 토끼니 이게 14,500원 음 단품이 그러니까 8,500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가성비가 그리 이거는 너무 매운 무룡지 13,000원 13, 13, 13, 먹어보자 음. 진짜 맛있다 아, 렇죠 이거 먹어 그러이거 떡갈비야 고기 밥도 먹고 잘 먹으면 너무 다행이다. 떡갈비가 지금 너무 다행이네. 먹어볼까? 이거? 근데 너무 맵다. 이거 약간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 약간 과하게 한거 같아.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맵게 먹어요아 근데 이건 좀 시, 심한데? 아 여기는 중간에 있는 작은 정원. 방금 저 밖으로 비행기가 슝 하고 지나갔어요. 손으로 걸어가자. 자꾸 안아달라고 돼가지고. 아야 아야 이 피곤한지 자꾸 안아달라고 해요 여기 오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게 막 브이로그를 찍지 못하는 것 같아요 둘이서 다닐 때랑 셋이서 다닐 때랑 도 달라요 느낌이 뭔가 눈치 볼 뿐이 더 생기기도 하고 어? 객실 준비됐다 엄마 가자 지금 체크인만 했을 뿐인데 약간 초췌해졌어요 <웃음> <웃음> 에이, 에이, 베이비, 샥뚜뚜뚜뚜뚜 <웃음> 에이 좋아 마마 아빠, 아빠 호호텔 해봐 아빠 그렇지! 아빠 덕분에 호텔 왔지?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텀블러 씻기 저는 분유타기 뭐먹어요 나도 그렇지 닦아요 손 닦아요 잘했다 깨끗 이제 저기 닦고 있어 저기요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네 다음 손님 쓸수 있게 닦아주세요 지지 닦아주세요 어 거기 닦을 거예요 아이고 뭔가 어 뭔가 있네? 진짜 닦아줄게요! 아이 응가했어 응가했다고 말해주는 거 봐봐 아이고 이빠라 체크인 밖에 하지 않았는데? 아주 아주 그 타이밍 지칩니다 아니야 난 행복하다 아 행복하다 똥냄새 엄청나 지금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어? 나 근데 좀 힘들어 보이지 않아? 나 되게 힘들어 보여 지금 똥좀 키워줘 알지? 우리 남편 이렇게 착해요 짠푸? 짠푸? 음. 아, 푸도푸 아,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기 저기, 저기, 저기, 기기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엄마가 안 갖고 왔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층 수영장 입구에서 방수기 좀 글쎄 받아야 하는데 하나에 3,000원인가 그러던데요. 아, 안돼 진짜 분네 엄마가 뭐라 그래가지고 입을 떼야 됐어요저 저기다가 입을 떼는 게 너무 좋은데 엄마 때문에 못 떼요. 저는 부채질에 옷을 막 들렸어요. 바람이 저 회사로 오는 게 저한테 기분이 아주 좋거든요. 아우 좋아 좋아 좋아. 오늘 창피하지만 엄마가 저한테 배트맨 옷을 입혀보고 말았어요. 큰 호텔에 셋이나 똑같은 옷을 입고 온건 우리가 밖에 없어요. 었아고귀 자, 이 이제, 아고 갈아입고, 쌩얼, 갈 갈아입고, 쌩얼, 갈아입고, 쌩얼, 갈아 갈아입고, 이정도만에 이 워터풀 때문에 온건데 탈창합니다 이분이 너무 우셔서 물을 무서워 하시는 것 같아요 물 무서워 아니 나는 물을 그래서 좋아한다는 라 주인데 무서울 뿐이지 같은 거는 왜 자꾸 다 아빠를 닮은거니? 어? 왜 아빠를 닮았어요 자꾸? 아빠 안 닮아도 돼 물놀이하고 씻고 나왔어요 놀이 하면은 아무리 오성 호텔도 이렇게 펜션이에요. 아, 꿀다 지금이 진짜 꿀타임이다그렇 음. 이제야 보여드리는 그림. 음. 이렇게 공기청정기랑 또 음. 가습기 그리고 이거 가드 미리 신청해서 갖다 주셨어요. 제가 텐크 호텔은 진짜 거의 1년에 한번 이렇게 올까말까니까 네. 이렇게 기억에 남겨봅니다 진이는 사시미. 그래요? 뭐래요 맛있겠다. 이야! 그렇죠. 냠냠얌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어? 먹어자 음. 아, 엄마가 저거 줄게. 뭐야? 주스 줄게. 이거 먹 지금 주스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네. 지금 방법이 없어. 형님 먹어. 음. 그다음에 이거 먹어야 돼. 잠깐 좀이따가 잠깐 엄마가 이 돼지고기 나왔어 왜안다이다마데이따가먹이따빠먹이빠이 바이 이 바이 바이 이좀이따 먹자. 이 바이 바이 바먹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안 먹었다. 다이었다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 이거 먹었다 너 되게 신고겁다나한 너무 쎄다 국물? 엄마! 냠 아빠도? 냠냠! 넣어 줘. 어? 국물 어 줄게 냠냠! 아이고 잘 먹네 어 너무 다행이다 가져가지나 이거? 우와, 진짜 잘 먹어. 어잘먹네 음! 음, 음 귀여워. 근데, 이가잘 먹네. 기들인줄거잘먹네거잘먹이잘먹이 아무리 힘들어도 맥주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재해 주셔서 빠이! 애기 고양이는 엄마 고양이는 아빠 고양이는 엄마? 어, 그렇지? 제고 거에요9시시 9시. 자자 해야지 자자 자자 자자 방 마방 있어요 꽃 꽃도 있어요 나무? 나무도 있어요 어디 씨? 으아. 아, 맘에 들면 돼?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귀여워함 한 스푼 넣어 빨리 얘는 키즈 라운지 옆에 있는 그냥 책 읽는 라운지 같은데 와 책도 있고. 아 너무 잘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r an hour 모든 게 돈이긴 돈이네요 돈 많으면 다할수있어 저는 지금 기즈존에 갑니다. 기즈존에 갑니다. 기즈존기즈존기지존에 갑니다. 아, 부모, 한 명에도 기즈존은 가능합니다. 기즈존은 가능합니다. 와, 밖에 이렇게. 아, 너무 좋다, 여기. 아, 행복합니다. 아, 행복합니다. 여기 기즈존 점프, 점프! 들어가보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여기 뭐야? 어이! 콩콩콩 콩! 콩! 엄마 올라가 볼래? 엄마 올라가 볼래? 엄마 갈게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내가 신기나네. 아 엄마 온다. 시원. 예, 그렇지. 점프 점프 점프 점프! 뛰어! 뛰어! 뛰어! <웃음> 쟁이야충쟁이 올라가 보자. 어이. 행님아 행님아 행님아 행님아 춤 춥니다 춤 춥니다 마스 아빠 들어갑니다 아빠 들어갑니다 아들은 알린겁니다 아들은 알린겁니다 북파민도 돕니다 북파민도 돕니다. 돕니다 아 나옵니다 아 나옵니다 혼자 혼자 나옵니다 오아 나옵니다 아 나옵니다 더타 아, 옵니다 응 야, 여기 호텔 라운지. 에레베네디트 그 슝. 이게 뭐야? 맛있는 먹을거리. 자, 음, 맛있어? 음. 자, 이거 먹어봐. 맛있지? 이거 음. 어, 베이컨.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는 거야. 빵빵이랑 같이 먹어봐. <웃음> 나도 한번 넣어볼게. 음 매운 느낌은 다 매운 걸어기 보통 후추 같아. 에그베세티티가 되게 맛있네. 나나 음 껍질 좀 마셔도 돼. 음 사 정신 털없만 해서 정신 절되만 해서 렌지하게 뭐야? 식사가 i What's up? 뭐야? 여기? t so good at this. I'm not so good at this. I'm 빠이 t so good 빨리 this. I'm n o 저희의 호캉스가 끝이 났는데요. 아, 이런 말에 호캉스 오는구나 라고 남편분께서 말씀하셨고, 남편부 <웃음> 저도 너무 모든 부대 시설이 다잘돼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초록이가 수영장을 못 즐긴 거, 물을 무서워해서 충분히 못 즐긴 거 아쉽고, 마지막에 키즈존이 좀 괜찮아서 이틀 둘다올수 있었는데 안온 거, 음, 그리고 디트로네라는 애기들을 타는 차가 있는데 그거를 못 타본 것 예약 대기가 되게 길더라고요 그건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너무 좋았고 디럭스 트윈 방에 머물렀는데 더뭐 굳이 룸 넓게 안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방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한 가지는 세면대가 두 개가 있어서 그것 넉넉하게 쓸 수가 있었고 다음에는 와서 스파랑 시메르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온수풀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애기가 8살 이상부터인가? 가 되더라고요. 키 제한도 있고 해서 한 8살 이후에 같이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처음이거든요, 헉캉스 즐긴 거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바빠지기 전에 저희가 즐기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즐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완전 막이 숙박비 뽕을 뽑았다. 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충분히 만족하는 첫번째 호캉스였습니다. 키키? <목소리로> 춤춥니다! <목소리로> 아, 춤춥니다! 그렇지! 마무리 댄스! 호캉스 끝났습니다!